가을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숲의 초록도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복리의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소나무와 잠복들이 우거진 숲인데요. 조망이 좋은 곳이라 아래쪽으로 전원주택들이 다수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의 주택들을 연결하는 폭 4m 도로와 접해 있는 임야인데요. 먼저 지상에서 도로 부분 경계부터 살펴보고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로 인해 도로가 길게 패어 있습니다. 도로는 소개해드릴 임야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을을 관통하는 현황 도로로 사용중입니다 토지로 진입하는 곳도 포장이 되어있군요 더 깊은 곳까지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으나 왕래가 잦지 않아 낙엽이 많이 쌓여있네요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길이 연결된 곳까지 경사도 완만합니다. 상공에서 살펴보니 소개해드릴 토지에 숲이 울창하군요. 전체적인 모양새를 설명하자면 길과 접한 곳은 비교적 완만하고 뒤쪽으로는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길 아래쪽으로 넓은 밭들을 시작으로 전원주택마을이 보이고 멀리 공리저수지도 보이네요. 소개해드릴 토지 옆으로도 부어체의 집이 보입니다.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방향은 서양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면사무소와 초등학교가 있는 면 소재지는 자차 5분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시내는 15분 내면 갈만합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10분 정도 거리이니 외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면적 1481제곱미터 약 3,170평 한필지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 다소 완만한 곳이 보전관리지역뒤쪽이 농림지역인데요. 임업관련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이라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 임업을 영위해도 좋고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니 경사 완만한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5만원, 총 1억 5 8 0 0만원입니다 반경 3-400m 내외에 축사 있으나 현 토지에서는 조망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